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다가 일부 상승했다가 다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위급한 상황은 전세 가격이 70%, 80%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2016년, 1 7년보다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갭 투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건설사가 위험하다 아니면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줄었는 것 같죠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현대건설 마찬가지 법인 회생을 신청했는데 고의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는지 정말 자금난이 부족해서 회생을 신청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현대건설조차도 지금 사실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많이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건설사 쪽에서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들을 토론하고 있고 시행사나 건설사 관계자 쪽의 얘기를 들으면은 상태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간다면은 결국 중소 건설사로되냐 아니면은 대기업 건설사도 힘들어질 수 있다. 사실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파트 분양 관계자들 쪽의 얘기들과 아니면은 현실적인 건설사 쪽의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가 아니면 많이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는 이상 더욱더 확인은 어려울 것이고 뉴스나 신문보다 더 밀접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얘기를 듣는다면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아직까지 아파트는 구입할 시기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위험한 것은 현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 일부 상승했다가 일부 하락을 하는 상황이고 전세 가격은 끊임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갭 투자를 했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깡통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도 위험한 상황이고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하는 분들은 더욱 더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갭 투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파트 거래는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 일부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 결국 아파트를 팔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이자는 이자대로 내면서 은매물로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물론 갭투자가 아니라 대부분 실소유자 위주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전세가격이 내리는 것에 뭐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에 조금 욕심을 내서 다시 한번 갭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뉴스 전반적인 내용을 봐도 주식으로 떨어먹고 코인으로 떨어먹고 아파트로 떨어먹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일부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 좋은 얘기로 2030 큰손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개소리를 하는 뉴스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런 뉴스들은 또 한번 2030 세대의 투기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동요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데요. 현재 세근 아파트 가격이 7, 80%씩 내리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동의 수성하늘채 레그레브. 세대에서는 709세대, 최고층은 26층, 건축은 2020년, 준신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코롱. 보시다시피 전세 가격을 보게 되면 예전 거래되는 금액이 최하 3억 천, 그리고 평균적으로 4억 5천까지 상승했다가 일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근자의 최하로 거래되는 금액은 1억 3천 5백의 전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1억 6천, 최고가로 갖다 대면 4억 5천까지 거래되었고 평균적으로 3억 중반 후반대 거래가 되었는 아파트가 한두 건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1억 3천 5백, 1억 5천 6천, 이거 엄청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순신축의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4억대 중반대 거래를 했다가 1억 중반대로 떨어졌다. 물론 매매가격이 이정도 떨어졌다 하면 환호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망연자실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 일단 전세가격이 4억 5천 그리고 3억 중후반대 거래되는 아파트가 지금 1억 5,6천 1억 3천 5백 거래되었습니다. 이 현상 자체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월세를 받으면 되는데 굳이 전세를 이렇게 적게라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차라리 전세가 아니라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입주아파트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주아파트에 가보면 은행에서 나와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 관계자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은행 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예전 7,80%의 대출은 꿈도 못 꿉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태반이죠. 그래서 제2금융, 상금융을 이용해서 돈을 빌린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매매가격을 보더라도 최고가가 6억 3천 그리고 최저거래되는 금액은 3억이었습니다. 두배 이상 상승을 했고 일부 3억 중후반에서 4억대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근자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무려 2억 4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다시피 매매가 50건 나와있고 전세가 아직 15건의 매물이 더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서른평 B타입을 보더라도 최고가가 6억 3천까지 거래되었는 전세금액이 현재 바닥을 찍고 있는데 2억 4천까지 하락을 했고 매매를 비교하게 되면 최고가 6억 8천까지 거래되었는 아파트들이 현재 4억 4천 8백까지 거래되었지만 많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최저 거래되는 금액은 원래 3억 6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요. 마찬가지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실제 오리지널 실거래로 거래가 되었는지 아니면 투기 세력이나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격띄우기 단합을 했는지 아무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 최저 거래되는 금액은 3천만원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런 거래 금액은 의미가 없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전세 가격이 3억 중반대 거래가 되었고 나 홀로 7억까지 가 거래가 되었는데 이런 전세 거래 금액도 의미가 없겠죠. 평균적으로 지금 32평 A타입도 2억 7천에 일부 거래가 되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중후반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해서 전세가격은 내려가고 있고 매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데오 트럼프월드 수성인데요 실제 전세거래 최저거래 금액은 4억 천만원 그리고 최고가는 7억 6천 하지만 계속해서 전세가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자에 4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예전 평균적인 2016년도에 거래된 금액과 동일하게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매매도 92건이 나와 있고 전세가 40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동일 매물을 풀게 되면 은 매매가 168건, 전세가 98건, 200건이 넘는 매물들을 각기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로 내고 있고 동일 매물을 묶게 되면 은 평균적으로 동호수가 틀린 아파트 매물들이 매매가 92건과 전세가 40건이 나와 있는 상태다. 45평이 건자의 최저 거래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39평 마찬가지 최고 전세 금액은 6억 2천에서 계속해서 하락해서 4억 천만원까지 내려왔고 34평 마찬가지 최고가 5억 7천만원까지 거래되는 전세 금액이 미친 듯이 하락해서 2억 8천까지 전세 거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 넓은 평수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고요. 55평 마찬가지 건자의한 개가 거래가 되었는데 6억 예저 거래된 금액은 8억 49평 마찬가지 최고 거래된 금액은 7억 3천 작년에 거래된 금액은 5억 5천 그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46평 마찬가지 작년에 된 거래된 금액이 6억 천만원 그 이후로 거래된 금액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30평형대나 40평 초중반대의 아파트들이 전세금액이 폭락하고 있고 그 외에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일부 갭투자를 하면서 아파트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 전세로 갭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일부분의 갭투자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결국 실수요자들만 남아있다면 그만큼 아파트 매매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거래량은 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 매매가 좀잘된 아파트들 그리고 잘될것 같은 아파트들 엄청나게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구축의 오래된 아파트들 대부분 광고가 사라졌습니다 광고를 내봐야 전화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광고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얼베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매만 해도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3억 초중반대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 4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예전부터 거래가 많이 되었는데 최고가 4억 6천 나홀로 거래되었는 전세가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2억 중반대에 아니면 3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근자에도 마찬가지 전세가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지만 은 1억 9천까지 예전 2016년도 가격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만큼 전세가 거래가 되었고 매매가 거래가 되었다면 대부분 갭 투자로 구입을 했을 것이다. 24평 마찬가지 보게 되면 예전 최저 거래 금액이 1억 4천 그리고 최저가 최고가로 3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현재 2억까지 전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매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 예전 거래되는 최저금액은 2억6천, 최고가 4억5천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많은 거래는 되지 않고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29평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매매량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거래금액은 4억 초반대, 최고가는 5억6천까지 거래되었지만 예전 2016년, 17년도의 가격만큼 내려와서 3억2천, 원자의 일부 거래가 상승해서 3억 9천, 3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고 현재 다시 2억까지 금액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세평 C타입 전세, 엄청나게 많은 전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뭐 6,500, 그리고 뭐 9,000, 이렇게 거래되었는 금액들은 사실 데이터에 의미가 없을 것이고 현재 최고가로 거래되었는 게 4억 7천,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 중반, 현재 다시 2억 초중반때까지 계속해서 전세가 계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평 비타의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16년대 평균적인 1억 중반, 그리고 현재 다시 2억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매를 보게 되면 매매의 평균적인 최하 거래 금액은 3억 후반, 그리고 일부 5억대까지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은 다시 예전 거래 금액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4평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중후반대 그리고 최고가 7억 2천까지 그리고 현재 2018년도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서 3억 7천 그리고 전세 마찬가지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3억 중반 그리고 최고가 5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실제 나홀로 1억 1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지만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2억대 그리고 이런 전세 거래량이나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전세가 많이 거래가 되었다고 봤을 때는 무조건 갭 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게 이제 대강 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가 101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15건, 전세를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매를 해서 팔고 여기서 정리를 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별거 아닌 아파트 매매 가격 같지만 은 최하거래 금액을 보고 전세 최하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대부분 아파트 구입을 하면서 엄청난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대부분 비슷하게 거래가 되었다 그렇다면 대부분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매매를 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면 견딜 수 없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더 기다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더급매물이내 나타날 것이다. 또한 미분양 할인 판매 약 42% 정도에서 거래를 제가 했지만은 아직도 더 많은 아파트들 미분양 할인으로 거래가 될수 있는 상황들은 벌어질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 시간이 나신다면 네이브 부동산 그리고 다음 부동산 모든 어플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신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줍줍은 지금부터지 않을까. 저도 뒤늦게 벼락거지다 줍줍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참 상투적이고 재미없는 말 같습니다. 진짜 줍줍은 돈을 안주고 공짜로 줍줍을 해야 되는게 줍줍 아닌가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